안녕하세요 정조입니다자 오늘도 한번 열심히 해볼까요? 어 이거 별? 별 유닛이 잘 나와주는데? 오 큰손 별을 해볼까? 아냐아니야 아니야. 그냥 돌려보겠습니다 잔혹한계약? 아 이거 잔혹한계약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왜냐? 올릴 게 없다 어별 친구들은 쳐내고 아 근데 쉔을 괜히 팔았다 아혹한 개야 오48 이거 두턴 뒤에 칠렙 찍을게요 아 여기 신병한테 쳐. 근데 <웃음> 안돼 이겨야 해 이겨야 해. 이겨야 해 이겨야 잠깐만 나 이겨야 칠렙갈수 있다고 <웃음> <웃음> 아니, 이런 게 어딨냐고. 아, 너무 서럽다, 진짜. 하필이면 신병을 만나가지고. 아, 블라디 대신 셋만 넣어서도. 아, 진짜 이런 일이 다 있네요. 아, 다음 턴에 어플 치겠습니다. 아, 일단 누려놔. 아 근데 진짜 한 대만 맞아서 다행이다. 자, 피 2랑 기고 네, 업을 쳐버렸습니다. 아, 나 설마 죽진 않겠지? 아, 어, 배치가 아주. <웃음> 자,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해볼게요. 어, 쇼진을 만들까요? 네, 쇼진 바로 만들겠습니다. 이거 빨리 다, 아, 이거 빨리 히비아를 이성 붙여야. 마음의 평화가 올것 같습니다 어 나이스 차라리 니코 두 마리를 올리고 근데 잔혹한 계약은 돈 모을 시간이 없겠다 아니 벌써 6렙인데요 아, 지금 제 목을 딸려고 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달리고 있네요 아주 무섭습니다 용이라도 빨리 나와야 할텐데 나이스의 시오유 그러면 룰루를 올리고 신비술사 어인 어인 나르가 상관가기 일단은 뭐 하나 남으려면 뭐라도 해야죠 소나 자리가 드니까 뭐 신비술사 같은 거 하나 더 넣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거 오크 유닛을 빨리 찾아야 하는데 바드나 소라카 같은 게좀 나와줘야 괜찮은데 오 꼬마? <웃음> 아이스 아이 야스아 말고 일단 야스오 뭐, 꼬마거인 나왔으니까 이거 팔레벨은 일단 갈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대신 조금 모았다가 팔레벨에서 리로를 돌립시다 이제는 뭐 돌려도 시오유 이석이랑그 오코찾기 정도인데 지금 니코도 이성 붙어있고 이제 그냥 돈을 조금 모아봅시다 어? 아 어, 여기 처음에 줬던 것 같은데 지금 6레벨 심정이라서 머리수가 똑같아졌네요 아 나이스 세다 세다 근데 여기 업치느라 바빴는지 이 필드가 많이 약하네요 머리수는 똑같은데 이거 <웃음> 저는 사코 이성에 지금 용도 있고 하니까 확실히 덱타워는 많이 세네요. 아, 고이를 먼저 만듭시다. 이제 다들 용을 슬슬 데리고 있네요. 아직은 아주 안정감이... 아이, 근데 왜 이렇게 꼬거가 많아? 꼬거가 적포한 3명이네요. 일단 업하려면 p 6 0 아, 나이스! 아, 지금 업플 그냥 쳐놓겠습니다 아 설마 죽게 알겠어 팔레트 상점 보면서 이롤 굴릴게요 일단 여기까지? 어결을 하나 넣어둘게요 오마이 오마이 아 이거 어떡해 형변에 인변방에 이거 뭐야 이게 인변방 아니, 근데, 나템을 이거 메인 애들 세 단대 나눠 놨는데? <웃음> 나 죽으라는 거냐? 형변을 먹자. 형면을 먹고. 조이 빼고 사형병 받으면서 태블망또 하나 주니까. 일단, 이렇게 갑시다. 아유, 충격 있는 쇼핑이나 주지, 정말. 현명한 소비나. <웃음> 아니, 근데, 다행인 건, 이 집도 먹을 게 없었나 보다. <웃음> 아9랩은 아마 못 가겠죠? 1 1 4이 체력이 필요하대 요 <웃음> 이거 뭐 애니비아나 삼성 찍고 어, 나이스 하나 아이 필요없는 오프위들만 자꾸 나오는데 어이? 야쏘? 이거 이기지 않을까요? 지면은 이거 지면 문제있다 이겨서 야스오 페어를 삽시다 야스오 2성 붙으면 뭐 바드나 뭐 하나 포기하고 써야 할것 같네요 근데 어떻게 파이크랑 조이 이런 애들만 나오냐 <웃음> 필요한 유닛 소라카 바드 빼고 다 나왔네요 근데 일단 용이랑 그 다른 유닛들을 선점해서 그런지 아주 셉니다 어, 야스오 붙이는 붙는데? 야스오 2성? 일단, 약소 이상해. 약소 인피주고. 근데 거의 풀 딜로 패더니 다들 체력 상태가 안 좋습니다. 나와라. 나와. 나이스. 여기는 축제 다이아인데. <웃음> 너무 잘 먹는데? 앞라인이 너무 못 버텨주네요. 축게 어, 다이아는 신이 아니었다. 이제 그냥 돈 모아서, 시오유랑, 그, 니코 같은 애 삼성작 하면 될것 같은데요? 엄 끝에 거결? 엄 끝에, 어, 시오유한테 쌍 거결 주겠습니다. <웃음> 잠깐만. 나 이중공중보급이나 주지, 이거. <웃음> 뭔 템이 두 개씩만 들어가 있냐. 뭐, 어, 비염 한살자인가 브라운 삼성은 좀 튼튼하겠는데? 아 <웃음> 뭐야? 브라운도 그냥 놓는데요? 쉽다 <웃음> 쉬워 아, 근데 딜량이 다 어떻게 이렇게 비슷비슷하네요? 아 근데 애니비아 너는 삼성인데 어떻게 니코랑 비슷하니? 오 어, 드디어 쏘라카가 아, 근데 지금 넣을 데가 없는데? 성변을 내리는 게 낫나? 일단은 룰루를 빼보겠습니다 <웃음>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소라카로 회복을 당겨봅시다구랩 <웃음> 가게 해주나? 어? 아? 아 쓰레시 아이고 애니비아 죽으면 안되는데? 버텨 오 애니비아 금잘 들어갔고 아 그래도 일단 이긴거 같.. 이겼습니다 나이스나이스 오, 아이스 <웃음> 나이스 일단은 손방했고요. 피바 뾰유템이나 챙겨줍시다. 형변을 두개 내리면 신비술사를 넣을 수 있는데, 어 신비술사 넣으면 될것 같네요. 남은 상대의 둘이가 다해 알아서 신비술사 넣으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러면은 나름 모은 보람이 없는데? <웃음> 주가 왜 삼성이 안 찍힌거야? <웃음> 이 자리 이제 바드. 여기는 아까 그 길드, 다이... 길드 다이아인데 아직도 다이아가 일성이네요 확실히 이게 억지로 템포 올리느라 돈이 없어서 좀 망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니코 수집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확실히 쓰는 데는 없네요 음 나올 리가 <웃음> 이거 나미는 그 오른 스킬 빼게 옆에 놓을게요 지금 이 친구가 그나마 체력이 제일 많은데 아 이거 애니비아 스킬 두 번이나 오든 한테 뺐다 그래도 안 된다. 삼신비술사 안 되는? 택도 없다. 아 나이스. 아, 루나는 갈아버리면 될것 같네요. 루나만 딱 갈면 되겠다. 나이스, 은이꼬. 루나는 갈아버리지. 오, 오, 모그 히바라기 야수우주고, 침장은 아무나 안. 피. 어, 바드. 바드도 드디어 나왔네요. 완벽하다, 완벽해. 여기 보내고 바로 바닥 쳐서, 이거, 니코 삼성 찍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침장. 어디 줄까? 여긴가? <웃음> 조이한테 맞췄습니다. <웃음> 여기는 비비늘인데 근데 돈이 없네요. 너칠비늘인데 괜찮겠니? 돈 없이 괜찮겠니? 어, 근데 좀 세다? 일단 이긴 것 같긴 한데 여기도 야스오 이성이고 해서 나름 세네요 조이 이성에 그래도 나라 싸운애 중에 그나마 제일 셌다 라니코 <웃음> 세마리를 찾아봅시다 오 나올 리가 없네요 침장 쫙 맞춰주고 루틴 21인데 한방에 죽으려나? 오, 체력이 나오냐? 이거 나오냐? 어, 바드는 나왔네요. 토라카도 나왔네요. 안 나오네요. 에라이에라이 <웃음> 아, 봐줄 수도 없고 이거. 근데 네, 진짜 풀풀판 치고는 다들 좀 파워가 약했던 것 같네요. <웃음> 아, 저뭐 전투 증강도 없는데 아주 앞빠를제 <웃음> 생각엔 이거 제가 꼬아먹고팔레 빨리 간게큰것 같습니다. <웃음> 저 따라오느라 다들 가랑이가 네 <웃음> 찢어져 버린 게 아닌가. 자 이렇게 잔혹한 계약에 꼬마 거인을 먹고 1등 했습니다.